자, 안녕하세요. 마스터 클래스 FX의 이영우입니다.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골드에서 9,395불, 그다음에 유로엔에서 이제 쇼숏 셀업으로 3 4 7 0불 그리고 89전 수익 났죠. 어,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1,000만 원 가량의 이제 수익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했어요. 이제 멤버분들에게 이미 다 공유가 된 상태였고요. 어, 골드셀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누가봐도 그쵸? 4시간 차트거든요. 골드 4시간 차트 누가 봐도 지금 상승 추세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추세만 간단히 알아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반대방향으로 거래하는 것을 우선 어, 피할 수가 있죠.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에는 항상 이 마켓 스트럭처를 잘 보신 후에 추세를 보시고 그다음에 거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켓 스럭처가 깨어 버리면은 어, 반대 추세로 거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럭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어, 매수 세력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을 간단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98.91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매수를 했다. 우리가 매수를 했다 하면은 자, 1600 1.298.91 그 다음에 타겟이 1717.70 저는... 어... 엄청 더치고 올라갔죠 이제 그 멤버들한테 분 공유를 해드릴 때는 제가 보통 이제 마이너스 27그 다음에 68을 이제 타겟으로 잡아서 해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 는딱 이렇게 잡았어요 1대2 비율로 어 간단하게 이제 먹고 나온 상황이었고 근데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이 마이너스 27까지 타겟을 잡았다면은 그대로 이제 터치를 했고 또한 두번째 타겟인 마이너스 61.8까지 또 제대로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멤버 분들에게는 어떻게 공유가 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골드 4시간 차트이고요 트렌드라인 서포트 이제 계속해서 막고 있고 피보나치 거부반응에 어, 트렌드라인 브레이크 리테스트까지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타겟을 마이너스 어, 27까지 잡자 이런식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결론적으로는 골드가 타겟이 네, 골드가 타겟이, 어, 제대로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61.8까지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드에서 이제 거의 한, 어, 만불 정도, 어,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으면은, 어, 예쁜. 2만불 3만불 어, 냈을 겁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그냥 챙긴 것을 어, 볼 수가 있죠 자, 두번째 같은 경우는 유로엔 인데요 유로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이제 매도 셋업을 찾았어요 계속해서 이거는 반대죠 골드와 반대로 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도를 찾으면은 좋은 셋업을 찾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어, 이제 바켓스텍처 깨지는 거 보고 저같은 경우는 1 1 6 319, 116.319 여기서 이제 거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557 1557 이제 타겟이셨고 스탑로스는 이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타겟까지 도착을 한곳을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보통 저희 학생분들한테만 어, 알려드리는 건데 이 피보나치를 이용을 하시면은 타겟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오나치를 이용하시면은 을 마이너스 2 7그그리고 마이너스 61.8을 타겟원 타겟2로 이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어, 우리가 타겟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스탑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스탑로스 같은 경우도 이제 피오나치 혹은 마켓 스트럭처를 이용을 하시면은 아주 좋은 레벨로 이제 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골드, 그쵸? 골드 같은 경우에 리스크 리워드 이 거래 비율이 1대 2 5 9 그쵸? 손익 비율이 리스크가 1이고 그 다음에 리워드 즉 수익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2.59였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엔 같은 경우에는 1대 3.92로 거의 어, 거의 1대 4죠 그렇죠 거의 1대 4라는 이 수익을 냈는데 자 이런식으로 1대 2 이상의 거래를 하셔야지 내가 어, 뭐 4개 맞고 10개 중에 4개 맞고 6개를 쳐도 한 주에 10개 거래를 했을 때 4개만 맞아도 수익이 나는 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그이렇게 때문에 내가 퀄리티 그렇죠? 좋은 셋업을 가져가가지고 천천히 좋은 셋업을 찾아서 거래를 했을 때에는 내가 적은 거래를 해도 그렇죠? 그리고 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 누구한테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지만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심리적인 이런 것들은 어, 엔트리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경험이나 그리고 누가 좀 알려줘야 하는 어, 그런 부분이라고 좀 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배울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우는 데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지키기가 힘든 게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친신님 거의 이제 제 학생분이 지금 자식 상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62명 그쵸? 어 이렇게 계시는데 그 친신방님이 솔직히 제일 잘하시는 학생분 중에 이제 한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5일하고 어, 골드 저가매승에 성공하셔가지고 970만원의 수익 그렇죠 저런 곡자 비슷하죠? 그리고 이 멤버 채팅방에서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해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 거래가 이산로스를 맞는 거, 거래 지는 것은 트레이더로서의 거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 그래서 이제 호주 셰프 동안 제가 그 셋업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아 호주 셰프가 아니고 달러 셰프, 달러 셰프를 이제 세럽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삽을 맞으신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저 또한 거의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저도 스탑로스를 맞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률을 이제 엣지를 가져감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률을 챙길 수 있지만은 모든 거래를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탑로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 손익비 1.5 이상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어저 1대 이상은 어 진짜 어렵다 진짜 대단하다 어 하시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방금 골드랑 유로엔 차트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거래 전에 손익비 비율이 제대로 나오지 가 않으면은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거래는 그 셋업은 피하셔야 해요 제가 말씀 이제 저도 똑같이 드립니다 저도 이거는 달러셰프는 스탑을 맞았고 그 다음에 대신 골드랑 유로에 서 1대2 비율의 수익을 가지고 어, 이제 손익비를 가지고 거래를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어, 내가 전 거래에서 3로스 맞은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에는 이것을 어, 모든 거래를 다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게 자, 솔직히 말하면 은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좀 심리적으로 버리고 마음가짐을 어, 이제 3로스를 맞는 것은 거래 일부이다 그래서 통산 수치를 1개에서 10개의 거래를 가지고 내 기법을 통산 수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100개의 거래. 그렇죠? 1주가 아니라, 뭐 하루에서 1주일이 아니라 한 달. 그렇죠?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마이너스가 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생각을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할때 이번 달이 플러스인가 이번 달이 마이너스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식으로 뭐 4개월마다. 이제 또 이제 수익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1년 이번 년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운영을 하듯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 조금 더 편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은 우리 친구님도 어 골드로 수익을 내시는 것을 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 또 찰나님 찰나님이 유로엔으로 쇼포지션 가져온 거볼수 있어서 어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거의 똑같은 위치죠 보시면은 저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엔 어 116.320 거의 비슷한 위치 그 다음에 우리 천나님은 똑같이 그쵸 거의 뭐 저랑 같은 이제 가격대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틸 같은 경우 는 항상 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기준점이 이 기술적 분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준점이 있기에 저와 160명이 넘는 모든 학생분들이 같은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도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